섹시한 아리 빵빵한힙 그리고 이게 뭐야 아, 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직장인 겜직입니다 오늘은 데스턴 별장 한가운데 있는 사슴 위에 숨어 있다가 저걸 잡아볼거예요 별장에는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파쿠르 파쿠르 투척무기 먹어주고 권총 됐스. 됐스 됐스 됐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여기서 한발싸주고 가자 파쿠르 한번더 파쿠르 스서핀 뽑고 자 완벽하죠? 잠시 후,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오! 바로 아래! 바로 아래! 오! 뭐야, 앞에도 있어. 둘이 싸우고 나면... 내가 잡아야겠다. 안 오나? 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오! 아까 여기 분명히 사람이 내렸는데? 총소리! 컷! 반석 해지려고. 나좀 잘하는데. 오, 핀 소리 뭐야? 도 뭔가? 모르죠? 핀뻗고 피하고 추가. No. 아. 이걸 못 죽겠네. 내려가. 내려가. 오. 왜제 모르나? 모르는 거 같은데. 간다 간다 간다 한다 오,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 파크로 파크로. 빨리 빨리 한번더 됐다. 잠시 후 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까 분명히 여기 사람이 있었는데 저 밑에 있나? 오핑 뭐야? 오오오 오. 오, 됐다 됐다. 여기부터 클리어하고 여기 있지 없네 도망갔나? 파밍이나 해야지 오 왔다 왔다 모르죠? 다시 올때 잡아야지. 시체를 파밍하고 게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이대로 지금... 이번엔 바닥에 아이템을 깔아놓고 적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적이 나타났습니다. 방에 들어갔고 바닥에 아이템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지나갈 거예요. 그때를 노려야 됩니다. 오, 왔다, 왔다, 왔다. 오, 여기 아이템이 많네. 직패다 하나 먹고.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총인가? 누워서 먹으면 아무도 못 보겠지? 음, 아니야. 너무 잘 보이고. 일로와. 빠리, 빠리, 빼기! <웃음> 잡았죠? 아직 자기장이 좋기 때문에 아이템을 다 깔아놓고 좀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보안카드가 있기 때문에 비밀의 방에 있는 아이템도 갖다 놓기로 했습니다. 비밀의 방이 저 밑에 있나? 어딨지? 저쪽인가? 안 돼! 벌써 여러번 성공했는데 재밌어서 끊을 수가 없었어요. 이번엔 베레니가 나타났습니다. 아까 여기서 발소리 나는데 여긴가 거, 여긴가 거 아무도 없네 와 베리이는 진짜 아이템만 쳐다보네 <웃음> 이따 오면 잡아야지 권총이라 총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쏴야 됩니다 온다 온다 아이템먹을 때 지금! 출발! 어, 오니까 안 맞아 출발! 출발! 갓! 한 명을 잡았는데 발소리가 나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오, 또 왔다 또 왔다 오! 바로 뒤에 있어 이거 절대 모르죠? <웃음> 앞에 봐야겠다 바로 아래 바로 아래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지금! 으악, 컷! 에 <웃음> 예, 김씨 체크. 미 이번에야말로 비밀의 방을 파밍하고 치킨까지 먹어보겠습니다 옆. 열려라 참깨! Hello. 아 이번에도 못먹어 안해